까리꼬추인데 그 까리꼬추는 주로 그 메르치하고 같이 절여도 먹고 볶아도 먹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전라도에서는 이거를 가마솥에다 밥에 먹었을 때는 어, 이거를 밥 위에다 쪄뜸 들일 때 쪄가지고 이렇게 묻혀서 간장하고 묻혀서 먹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좀 한번 해보려고요 끓는 물에다가 소금을 좀 넣어서 주고 이거는 이게 시간이 필요 없고 고추가 좀 이렇게 억신 게 있고 좀 부드러운 게 있어요. 그러면 좀 부드럽게만 좀 삶아주면 돼요. 우리 이거는 좀 우리 밭에서 땄더니 좀 억신해요. 그래서 조금 오래 삶아야 될것 같아요. 고추가 이거는 좀 뻣뻣해가지고 좀한 5분, 6분 이렇게 뭐야 삶았는데요. 어느 정도 이게 빠지면 고추가 이게 납작해져. 그래서 공기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 삶으면 될것 같아요. 를 한번 살짝 흔들어주면 파 반개 정도 홍고추는 안 넣어도 되는데 좀 빨간게 들어가면 좀 색깔이 이쁘라고 넣는 거예요 마늘 좀 넣고 이거는 애터미에서 나오는 간장인데요 다시마 간장이에요 애터미 거. 이게 간장이 애터미게 깨끗하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애터을 걸로 바꿨어요 올리고당을 한 큰술 넣어주고 깨, 참기름, 고춧가루 이 기름이 식용유에 들어간 게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묻혀서 드셔도 좋아요 느끼하지 않고 깔끔하니 음. 간이 딱 맞네요 이렇게 해서 까리고추 어, 무침이 완성했네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시골에서 이게 까고볶는건 모르고 이렇게 밥에다 쪄가지고 이렇게 무쳐먹는 걸 많이 먹었어요 지금은 압류소다 밥을 하니까 압류소찌찔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소금 조금 넣고 물 끓여서 이렇게 끓이면 돼요 오늘 감사합니다